ISTJ와 썸을 오래 타다가 안 싸웠는데도 갑자기 끊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최소 1학기, 직장인의 경우 1분기 정도는 냅둬야 합니다. 이 시기에 먼저 연락하지 말고 멘탈 회복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ISTJ와의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그후 ISTJ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달라진 점을 어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J와 연락이 끊기기 전에 감정적으로 행동했었다면 제외했을 때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ISTJ가 손절 카운트를 샌후 썸을 끊는 거라면 냉정하게 제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a n 도 l Joshi, Chunghaju, y a s a g e m s h e d d t duck d c k j e y o n g s a n Yul c o n g HSTJ, i s t j World Membership A g h a s y n s l o a s a d u c k s n d a n a r d l l i a